지금 100을 돌리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 여러분 뭘까요? 1060? 1050? 아닙니다 이게 바로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이거예요 보셨나요? 무슨 리뷰죠? 뭐 여러분들도 다 썸네일 보고 오셨잖아요 네 AMD의 신제품 APU 루누아르의 리뷰를 준비해왔습니다 루누아르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 화면은 뭘까요? 루누아르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중이죠 그래픽카드 꽂았을까요? 아니죠 APU는 뭡니까? 내장 그래픽 유닛이 포함되어 있는 CPU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장 그래픽으로 100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배그 자주 하시면 은 아시겠지만 현재 옵션은 3업 울트라입니다 안티, 텍스처, 시야거리 세 가지를 울트라로 둔 상태에서 플레이하는 중이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근데 지금 프레임이 얼마나 옵니까 75프레임, 최소는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피 60프레임 정도만 넘어가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최소 프레임도 30이 넘어가면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뭐, 콘서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게임 플레이 영상 봤을 때 끊기나요? 별로 안 끊기죠. 이 정도면 운만 좀 따라주면 치킨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치킨은 배그 1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정도로 게임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수 있을지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처음에 이 APU 샘플을 받았을 때는 별 기대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 숙제 하나 왔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저한테 뭐, 언제 갖다 줬으니까, 기분은 좋았었거든요. 아이, 1일찍 나한테 숙제를 준다고? 뭐, 그러면서, 꽂아봤었어요. 근데, 꽂아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는, 1800까지 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인피티 패브릭 클레그더 빠가 넣었어요. 이게 루머 터지기 전입니다. <웃음> 근데, 집어넣으니까, 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래서 계속 계속 놓다보니까 2,100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인피티 패브릭 클릭이 그 얘기는 뭐냐면 레버버가 4,200까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모버를 4,200까지 하고 르나르 제일 최상위 제품인 4,750G를 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CPU 지금 16번까지 찍혀죠 스레드 숫자는 16개입니다 코어는 8개고요 3,700X와 동일한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APU예요 APU 진짜 발전 많이 했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APU 내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은 뭡니까 3200G, 3400G 같이 4코어짜리고 뭐 그래픽 성능도 그리 뛰어나진 않아서 롤하고 아니면 뭐 피파 이 정도나 간단히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싸게 본체를 만들기 위해 쓰는 CPU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다르죠 어, 제가 뒤졌습니다 죽은 거두려치고 지금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를 겁니다. 이 APU를 오늘 제가 한번 요모저모 뜯어서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르나르 스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르나르는 475G, 4650G, 4350G 세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코어 숫자는 차례대로 8코, 6코, 4코예요. 그럼 뭐랑 똑같죠? 3700X, 3, 3 6 0 0 3300X와 동일합니다. 어뭐 부스터 클럭도 크게 차이 나잖아요 올코어 부스터가 4.35까지 방금 터진 거 보셨죠 싱글코어 4.4까지도 터져요 그리고 뭐 4.2, 4.0 이런 식으로 분명히 라인업을 낮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0.2씩 내리는 클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시가 좀 아쉬워요 캐시는 아시다시피 얼마입니까? 원래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야. 32메가입니다 3700X는 3600도 32메가고 그리고 3300이 16메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12, 11, 16으로 보여요 요거는 분명히 대탈 라인업하고 팀키를 막기 위한 그런 기재로 보입니다 여튼 캐시는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그래픽 코어라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내장 그래픽인데요 8코7코 6코어로 코어 숫자도 라인업마다 하나씩 차이가 나네요 클럭도 일부러 2100, 1900, 1700 이거 너무 노리고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예. 라인업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한게 눈에 보여요 어쨌든 스펙은 나쁘지 않아요 APU가 일단 8코어라는거는 뭐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가격만 충분히 잘 맞춰서 나온다면요 그래픽카드를 추가 살 필요도 없고 8코어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TDP는 무시하셔도 될것 될것 같아요 스펙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은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실 인피니티 패브 클럭은 얼마까지 터지는가? 실제로 2,200까지 터집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유출된 거 보셨죠? 쿠렌조이에도 올라왔던 그글그 그 글에 올라온 것처럼 사실상 2,200까지 되긴 돼요. 근데 제가 여섯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CPU를 요까반에뭐세 개, 세 개씩해서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200 들어간 거한 개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200이 원활하게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넣기 위해서 얼마 고생했는지 몰라요 바이오스도 이리저리 바꿔보고 그뭐 전압도 많이 손대보고 램도 여러 키트 바꿔서 겨우겨우 들어간거고 사실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2200이 뭔 의미겠겠냐 맞아요 그러면 얼마정도가 2100정도 2100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일단 6개 제품이 다 들어가요 다만 뭐 메모리 수율에 따라서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 하지만 저는 메모리 좋은거 썼을때는 문제없이 음, 6개의 제품이 다 들어갔었어요 이 2100도 대단한게 인피니티 패브릭이 2100이 들어가면 메모리 클럭이 얼마까지 됩니까? 4200까지 들어가요 인텔의 10세대가 지금 9세대 대비 각각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메모리 오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손쉽게 비다이 가지고 있으면 4000, 4200 클럭을 찍기 때문이죠 뭐좀 좋은 보드 쓰시면 4400도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제 AMD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니네 좀 좋은 메모리 쓰면 4,000, 4,200 해볼만 해 맞아요 그렇습니다 삼성 메모리 쓸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3,800점도 할 만하더라고요 렌타좀 넉넉하게 풀면 4,000도 들어가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리 큰 추가금을 인텔 대비 드리지 않고도 높은 메모리 오버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거 덕분에 방금 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a p u 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메모리가 없잖아. 비디오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에 대역 을 어디서 땡깁니까? 시스템 메모리에서 들고 와요. 근데 시스템 메모리가 DDR4잖아.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는. 그거 속도 얼마입니까? 2 6 2 6이야 그러면은 그 속도 가지고는 그래픽의 성능을 제 최대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20, 30%는 까지고 시작한다고. 근데 이제는 4,000을 찍어줄 수 있어요. 덕택에 내장 그래픽이 특별히 배가 팔에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0-30% 성능이 뛰는 걸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배그 플레이로 보여줬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인피니트 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버 퍼텐셜 또 궁금하지 않아요? 코어는 그럼 얼마나 들어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코어 오버는 4.5 정도가 한계치입니다 물론 안정화를 안 보고 4.6도 쑤셔봤을 수는 있었는데 4.6에서는 분명히 이상하게 프레임드랩이 심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넣어 쓸수 있는 건 역시나 4.4에서 4.5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APU는 사실 CPU 오버클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메모리 오버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 오버 포텐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세대 3200G와 인텔의 i3 그러니까 4350하고 겨누게 되는 직접적인 제품이겠죠? 만, 백과의 성능 일차는 어떤가? 그거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방금 전에 3종 게임 영상 보셨어요? 3종 게임 영상 어때요? <웃음> 이거는 제가 솔직히 인텔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인텔이 뭐 AMD에 대비 내장 그래픽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만백이 그래도 인텔의 최상위 내장 그래픽인 UHD 630을 쓰고 있거든요 UHD 630아 이름 막 멋지잖아 이거 i3부터 i9까지 다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다만 클럭만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만배에 기대를 좀 했는데 실제로 이거 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지금 보이세요? 4350일 막내 APU한테 비벼도 아, 프레임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이 20프레임 나오잖아 이거 56프레임이고 최소 프레임도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이 3200G한테도 그냥 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만 배기 좀 그렇죠? 좀 많이 털립니다 내가 일부러 뭐 이텔을 특별하게 깔려고 이렇게 비교한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다 1 4 0 0을 집어넣든 1 7 0 0을 집어넣든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왜? 지금 gpu가 99% 돌고 있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뭐 i9 쓰든 i7 쓰든 gpu가 똑같은 거라고요 클럭만 좀더 높을 뿐이지 결국 인텔의 내장 그래픽은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 오버워치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배그는 고사하고 오버워치 뭐 프레임도 23 나와. 여기는 70 나오는데. 지금 어떤 게임을 돌리든 3배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뭐 페이크 영상 올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실험해보면 할 거예요. 특히 마지막 게임이 과관이죠 Shadow of 인데 이거는 아예 너무 끊겨가지고 영상이 못 따라옵니다. 4350하고 3200을 못 따라와요. 물론 뭐이 정도 고사양 게임은 루나로도 또뭐 힘들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인텔 내장 그래픽은 그냥 힘들 정도가 아니라 플레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답도 없어. 이래 끊겨가지고. 에이, 굳이 일부러 막 꼽씹으려고 인텔 가져온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좀 너무 심하게 차이 난다.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3200G와 인텔 어, i3 만백과의 10, 성능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사실 르누아르의 힘을 숨긴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 방금 전에 3200 램클럭을 3200으로 맞추고 램탈을 무려 22, 22, 22, 58로 줬어요. 그러니까 제2덱 표준이라고 하는 그 램탈을 준거예요 물론 만백도 10, 표준을 줬어요. 2666으로 얘 얘네 표준은 뭐, 17, 얼마, 얼마였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얘는 좀램탈 그래도 쪼였어요. 어, 그런 식으로, 서로 다 표준으로 준 거예요. 물론, 3200G한테는 약간의, 예, <웃음>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얘는 원래 3200까지 안나라가고 똑같이 얘도 2666인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3200을 했네. <웃음> 미안해요. <웃음> 여튼, 일단, 지조적으로, 뭐, 어떻게 비교했던, 인텔이, 사실, 이 4350G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기기는 요원해요 못 이겨 그러면 은 CPU 성능은 좀 달라요? 아니요 CPU 성능은 똑같아요 내가 이미 테스트를 다 끝내놨는데 이뭐 시네벤치 이런거 영상 다 찍어두고 근데 이거 영상 일일이 여러분한테 안보여주는거예요 재미없잖아 <웃음> 어, 만백 시네벤치 이거 일일이 보면 재미없잖아 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싱글 성능 만백보다 4350이 높습니다 뭐,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소폭 높아요. 멀티 성능? 소폭 높아요. CPUG 기준으로. 거기에다가, 음, R20, 시네벤치 돌렸을 때도, 어? 소폭 높아요. 3D 마크 돌렸을 때도, 소폭 높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벤치 툴, CPUG를 쓰든, 아니면은, 시네벤치 쓰든, 3D 마크를 쓰든, 전부 다 소폭 4350G가 앞섭니다. 요거는 메모리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뭐, 만백이야. 10, Z보드 안 쓰면 오버클럭도 안 되고, 얘네들 라인업에 Z보드 쓴다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서로, 제일 싼 보드로 비교해도, 똑같은 거예요. 얘는 3200이 기본이기 때문에, 3200 메모리 꽂으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제일 싼 보드에서도. 결국, 뭐다? 내장 그래픽은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내가 방금 봤잖아. 게이밍 성능에서. 세배 차이 나는 거 봤죠? 내장 그래픽 성능, 세배 차이. CPU 성능도, 미묘하게, 모든 항목에서, 이 4350G가 앞섰어요. 만백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늘 해, 하, 했던 말 있죠? 만백 사지 마라. 만백 솔직히 고려 값어치가 없다. 지금 내가 만백을 들고 있는데, 이거 테스트 때문에 샀거든. 눈물 납니다. 이거 <웃음> 팔아볼 방법도 없어, 이거. 똥값에 안 팔면 안 팔릴 것 같아.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 루나르가 확실히 앞섰고, 여러분이 사명 들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명백한 거죠. 싱글, 멀티, 내장 그래픽. 3종목 다 앞섰습니다. 그전 세대하고 비교해도, 3200G가 클럭이 낮기 때문에, 뭐, 싱글스레드 성능 이길 수는 없고, 멀티는, 얘는, 지금 그냥 4코어, 4스레드 아니, 4코어, 8스레드니까, 꽤나 큰 폭을 이겨요. 1 0점 넘게 차이나. 심지어, 뭐, R20보입니까, 거의 뭐, 2배 차인데? 3D마크도 꽤나 차이가 커요. 5천점 차이니까. 뭐, 전 세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인텔의 i3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오버클럭 했을 때인데 메모리만 오버했어요 CPU는 손도안댔어 메모리만 오버했을 때이 그래픽 성능이 가뜩이나 3500으로 꽤나 높았는데 얼마됩니까? 40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인텔과 비교하면 3배가 가뿐히 넘습니다 허허허 <웃음> 게임 성능 방금 3개 비교한 거 봤죠?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난다고요? 인텔과 비교하면 은 솔직히 미안할 정도 배그 19프레임 나오는데 평균 얘는 60프레임 넘무 배그 60프레임 넘으면 할만하죠?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4350G로 배그의 국민옵션 로우가 40프레임에 찍히고 평균이 6 1프레임이 찍혔습니다 램모브를 4천정도로 당겨주면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80프레임 중업이에요중프레 중업 h d 스케일 100 그리고 로우가 63 거기에 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프레임 남아 돌아요 160프레임 160프레임 이건 프업이거든요 롤은 물론 쇠호틈 같은 아주 고사양 게임은 좀 어렵긴 합니다 몬스터헌터라든지 아니면은 디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트 AAA급 최상위 게임을 즐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으로 많이 즐기는 게임들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돌아간다 할수 밖에 없어요. PC방 인기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넣었을 때, 어, 워전 빼고 다 될걸요? 꽤나 걸칠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지간한 온라인 게임 돌아가지, 거기다 심지어 배그까지 들어가고, 오버워치도 잘 들어가고, 롤도 돌아가고, 보통 PC방 3대 게임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 이게 다잘 들어가요. 이게 바로, 내장 그래픽이라고요. 뛰어나죠?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또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오버클릭 했을 때, 얼마나 높은 성능을 보여준지,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고 싶다. 맞죠? 그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죠. 자 오버클런 영상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한테 뭐 하나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거요 지금 보시면 배그 돌릴때 GPU가 램오버 3200이든 4133이든 어떻게 돌고있죠? 거의 100% 돌고있습니다. 100% 돌고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메모리오버 조금 한 것만으로 보시다시피 어때요? 프레임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 GPU는 이 메모리 오버 하기 전에나 하고 난 뒤나 충분히 1 0 0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데이터 넘겨주는데 어느 정도 병목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p u 의 태생적인 한계 시스템 메모리를 활용해서 비디오 메모리로 쓴다는 거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램 오버 높게 하면 할수록 프레임이 잘 나온다 로드유라고 상관이 없는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입니다 참, 참 재밌죠 이게 AP의 특성이에요 물론 뭐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럼 저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 메모리 오버 어렵지 않느냐 근데 오버클러가좀 좋아하고 아니면 뭐 튜닝에서 좀더 높은 성능을 뽑아내서 쓸수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오버클럭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영상으로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버워치도 봐요 프레임 차이 많이 나죠 78인데 여기는 94에요 오버워치가 뭐 사양이 그리 높은 게임이 아니긴 해도 내장 그래픽으로 f h d 에 스케일 100으로 돌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중업으로 근데 내장 그래픽이 이만큼 나온다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APU는 APU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보여줬다고 야 이거 어지간 그래픽 카드 이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1050보다도 조금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픽 스코어가 오버를 최대한 땡겼을 때 대충 5000점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50이 6000점 정도 나올거예요그 RX560도 한 6000점 정도 나오고요 그 그러니까 걔들하고 비교해도 약간 처져요 근데 이게 다른거죠 그래픽 스코어도 뭐, 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미묘하게좀 좋아지긴 했어. 근데 그것만은 끝난 게 아니야. 코어 숫자가 그전 세대는 4코어 8스레드 끝이었잖아. 이번 세대는 6코어 12스레드도 있고, 8코어 16스레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용도 하면은, 뭐, 전부 다 코어 2개, 4개 정도로 끝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 엑셀 파일 좀 대용량 파일, 아니면 그뭐 함수가 많이 들어간 파일 열어보시면은, 9400으로도 CPU 활용률 70% 까지 찍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엑셀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코어를 쓸수 있게 된지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전부터 이미 다중 코어를 다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64코어 정도 쓸수 있거든요 내가 사무용도로 저렴한 제품으로 된다고 래서 샀는데 와 엑셀한테 답답하더라 하시는 분들 혹은 포토샵을 하는데 아, 3200 g 로는좀 답답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새로 나온 룬아르 코어 숫자가 좀 많은 이 제품을 넘어가는 게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사양 사무용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게임에서도 조금 더 높은 성능 거기에다가 확실히 뛰어난 CPU 멀티 성능 이것만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고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고급 제품인 척안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여튼 르나르 지금 제가 실험했는 거 대한 평가는 한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르나르가 그러면은 와 이거 오버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간단한 게임 정도밖에 안하고 CPU를 멀티스레드로 활용 하더라도 이 정도 끄면 커버가 될 텐데 나는 빨리 사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수 있을까? <웃음> 이거 안타깝게도 소매 구매가 힘듭니다 단품 구매가 안 돼요 AMD가 본사 측에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우리는 OEM으로만 판매를 할 거다 OEM이 뭔가요? 완제품 PC에만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 컴퓨터, 삼성 컴퓨터 이런 데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PC가 그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컴퓨전 같은데도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다 판매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완제품 내가 원하지 않는 조합으로 사야 되잖아.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벌 대표님이 가서 그 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정책이 한국만 좀 달라요. 한국은 물론, 소매 구매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돼요. 한국은, 사실, 조립 컴퓨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주변에 동네에서도 컴퓨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도 살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조립 컴퓨터를, 동네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아까 브랜드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CPU 하나만 단품으로 못 사지만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조립해달라 그러고 본체를 살 수는 있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된대요. 물론 이것도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만이라도 바꿔준 게 어디예요? 쉽긴 해요. 어쨌든 동네 상권을 키우기 위해서 어, 나름 고심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합니다. 어, 고관는 박수를 쳐줍시다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영상 찍고 생각하니까 엔 m d 편은 너무 많이 들어준 것 같은데 여러분 나뭐엔디한테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물론 리뷰용 제품을 제공 받긴 했지만 제가 안 반납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웃음> 뭐 받아먹은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웃음> 아 인텔 그래도 내가 요번에 덜 깔려고 비교 진짜 짧게 하고 마 지나갔어 여기에 솔직히 일부러 인텔 많이 깔려고 했으면 10400도 집어넣고 어, 막, 4리5 0 g 랑 비교해가, 아, 1400도 답도 없다. 뭐, 그러면서, 혹은 또 뭐, 저, 10700 내장 그래픽 들고 와서 게임 돌리면서, 아, 4750G랑 비교하면 답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깔 수가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안 했어요. 최대한, 여러분한테, 중립적으로, <웃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거, <웃음> 어,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차후에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루나아르 CPU, 이제, 반납한 데 시간이 아마 좀 있을 까요 2부를 한번 또 만들어볼 생각이니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그 얘기 충분히 반영해서 2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45분입니다. <웃음> 좀 해설 순살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